안녕하세요 대선드대우 강좌를 고 있는 에고먼 스튜디오의 고윤빈입니다 아, 오늘부터는 구독자들에게 제 채널의 구독자들에게 피드백이 가능한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보정 순서가 이게 맞냐 는 건데 사실상 순서는 그냥 본인 편하신 대로 하면 되기는 해요 뭐 어딘가에 제출을 해야 한다던가 피드백이 와서 뭐 재보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진이라던가 뭐 그런 거에 따른 뭐 방법적인 차이는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입문자들이 어, 자기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게좀 있죠 뭐 어디 딱히 물어볼 때도 없고 창피하기도 하고 음, 본인이 뭘 모르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건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질문하기도 좀 애매하죠 뭘 어떤 단어를 써서 질문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분들이 꽤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대부분 한국어 사용자이기 때문에 대충 얘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역시나 물론 사진이 있어야겠죠 뭐 지금 사진처럼 뭐 사람이 옆에 있고 뒤에 뭐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워요 보지 않으면 몰라요 하여튼 뭐 제가 너무 말씀드리는 거지만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아는 척하다 걸리는 게더 창피한 거지 그래서 이번에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이제 무언가의 샘플, 샘플 사진은 우선은 제가 보정을 하겠죠? 그리고 요 하단에, 어, 이 사진의 원본 링크를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시간이 나실 때 보정을 한번 해보세요. 참고로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쓰고 있는 기술 같은 거는 제 유튜브에 다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랑 똑같이 하셔도 되고, 어, 아무래도 본인만의 스타일로 하시는 편이 더 좋겠죠? 근데 단순히 여러분 혼자 그냥 보정만 하고 응, 다 했네 이렇게 되면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에 피드백을 해볼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품평 말고 굳이 제가 품평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 어차피 같은 사진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어디가 좀 오버가 됐는지 어디가 덜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제출은 메일로 받을 생각입니다 어, 하단에 제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음, 메일로 보내주시고 답글을 하나 정도 달아주세요 보냈다고 이게 또 제가 쓴게 지메일이어가지고 지맘대로 막 스팸으로 넘어가고 그러더라고요제 채널은 제 채널 구독자의 한해서만 받을 생각이고 어, 구독자는 이름 옆에 무슨 마크 같은게 하나 뜨죠 제가 또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음, 그냥 메일 앞글자 한세개 정도만 달아주세요 뭐 제가 보낸다고 하면, 뭐 앞에 뭐, E, G, O, 뭐, 저것도 해갖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앞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음, 어차피 뭐, 매일 보내면 다 오는 건데, 뭐. 그리고 주단위로 끊어서 단톡방에서 투표를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이제, 그러면 1위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히든싱어처럼 분기별로 왕중왕전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어, 분기별 마지막 주에 뭐, 사진을 또 올려가지고 이걸 가지고 해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음, 그 주에 1등한 사진 뭐 7월 첫째 주, 뭐 7월 둘째 주 이걸로 해서 뭐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리고 단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이제 본인한테 투표도 가능하니까 심심하시면 들어오세요 사진에 관련된 사람들만 다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심심하진 않을 거예요. 역시나 단톡방 주소도 링크 하단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하단에 있는 그런 자안 읽죠. 뭐 그냥 뭐 대충 써놨나 보다 안 읽는데 나름대로 중요한 걸 써놨는데 읽질 않아요 아 그리고 분기별 1위에게는 아, 본인이 원하시는 프리셋 한 세트를 드릴 생각입니다 뭐 그냥 홀 뿐인 1등이 뭔 의미가 있어요 머뭐 어디 가가지고 나 1등 했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어 그래 그래 넘어가지 뭐, 받는, 뭐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아무튼 처음에는 제가 입문자 위주로 뭔가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입문자 위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아직까지 답글을 안 달고 있는 댓글이 하나 있는데 꼭 어, 이사람은 뭐 단축키만 왕창 쓰고 잘난 척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단축키를 쓴다고 잘난 척을 한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 어쨌든 그걸 보고서 아, 입문자를 신경을 쓰긴 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매번 입문자 관련 영상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맞춤형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인문자라고 해도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인문자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좀 애매하죠 어 그래서 차라리 그냥 개개인별로 피드백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피드백은 그리고 아무래도 라이브로 하는 편이 좀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지금처럼 뭐 영상을 녹화해서 올리는 것도 낫긴 한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뭔가 참여 라기보다는 단순 그냥 제가 제 의견을 여러분들께 단순 전달, 그냥 입장 전달이 돼어버는 거기 때문에 별로 그건 아닌 것 같고 음, 어쨌든 뭐한 일요일 오후쯤에 라이브를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진은 여러 장을 보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슬슬 보정을 해 봅시다 피부 같은 경우에는 뭐, 뭐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어떤 사람은 그 뭐냐 주파수 분리기법? 네, 그거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방법을 쓰는 사람도 있겠죠 텍스처를 내리는 사람도 있고 포트레이처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저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어... 리터치 포미를 쓰죠 근데 리터치 포미도 뭐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그래요 늘잘 되진 않아요 시간이 좀 걸리죠 역시나 피부는 포트레이처를 이길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리터치 포미는 이제 힐은 쓸만한데 다집어는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산은 갖고 가다 굉장히 느려지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쓸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은 그나마좀 빠르네요 라이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그 라이브를 제가 OBS라는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그거랑 충돌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맨날 무슨 뭐방송이 끊기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저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의 얼굴에 있는 점을 웬만하면 살리는 편입니다 뭔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뭐 지워도 되고 뭐 그건 본인 마음이죠 그리고 나서 피부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브러쉬로 눈 안쪽에 칠도 살짝 지워주고 이것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제 본인 마음이죠 최근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우선은 일반적인 보정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색작업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본인 마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은 그냥 본인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편이 제일 좋습니다. 피부도 어느 정도 밀어주고. 껐다 껐다 하면 더 봐야겠죠?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리고 어디까지 먹었나 저는 피부만 필요하니까 피부까지만 잡고 약간의 목 대체적으로 귀는 아예 그냥 신경안 씁니다 왜냐면귀 같은 경우에는 이포트레이처를 매겼을 때 혹은 다른 피부 관련 프로그램을 매겼을 때 귀가 너무 뿌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귀는 웬만하면 그냥 둡니다 귀에 뭐 여드름이 난다든가 이런 경우는 꽤 많지 않아요 어느정도 잡아주시고 뭐 크게 딱히 뭐 건드릴 때 별로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은 어디를 어떻게 만질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죠 저같은 경우에는 가장 신경쓰는건 이제 피부 그리고 어,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뭐 웨이브를 신경쓸 때도 있고 잔머리를 신경쓸 때도 있고 근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 조리개를 완전히 다 열은 야외 스냅샷지이기 때문에 잔머리는 뭐 크게 그렇게 신경쓰이진 않아요 근데 물론 잔머리에 신경쓰는 사람도 있죠 그건 이제 개인차이죠 저는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수직수평에 굉장히 노이로제처럼 뭔가 걸려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저는 또 그런거에 또 신경 안써가지고 아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 부분에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적당하게 리키를 어느 정도 해 주시고 저는 여기를좀 신경 씁니다 이 부분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얼굴이 작아 보이게 되죠 대신 머리카락이 너무 뭉개지지 않게 계속 비교를 해 보면서 보시는 편이 제일 좋아요 귀걸이 모양은 제대로 돼 있나 귀걸이 모양이 원래 어땠지? 원래 좀 길었네요 이 부분이 이렇게 맞춰 주시고 여기도 약간 내리고 어깨도 살짝 내려서 목이 좀더 길어 보이게 그냥 내리게 되면 평평해지니까 옆에도 같이 내리고 이 부분을 조금 올려서 원래 그랬던 것처럼 자, 선은 어느 정도 보정은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색 작업을 해야겠죠 색깔 같은 경우에는 필터를 사용하셔도 되고 커브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은뭐 여기 부분에 화이트 밸런스나 어, 뭐 컬러 믹서 아니면 컬러 그레이딩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제가 만든 프로파일을 사용합니다 왜냐 제 취향대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부분을 만들 필요 없이 제가 자주 사용하는 색감을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 잡았고 두 번째 한 가지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뭐 프로파일이나 프로 프리셋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개를 중첩해서 쓰시는 편이 좀더 좋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아니면 저도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개인 취향이죠 이 부분을 잡아서 잡아주고 이게 낫나 이게 낫나 이게 좀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 뭔가를 더 매겨도 되고 아니면 어나 여기까지면 됐다 제가 마지막에 늘 하는 건 컬러 그레이딩에서 밝기를 잡아줍니다. 약간 이 미드톤 같은 경우에는 살짝 어둡게 해서 그림자를 어느 정도 맞춰주고, 이걸 올린다고 밝아지긴 하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 이제 그림자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안 만지거나 약간 낮춥니다. 근데 이것도 사진마다 달라요. 그리고 나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살려야 되니까 살짝 올려줍니다.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땐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뭐 조금 뿌연 느낌을 내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섀도우를 올려주셔도 되고, 웬만해서 카메라로 작업은 한꺼번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따로따로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왜냐? 제가 방금 그걸 했는데 갑자기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레인을 넣고 싶어졌어요. 아까 이거 한 상태에서 그레인을 넣는데 어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근데 물론 오팔시티를 낮추면 되긴 해요 대신 이거의 효과도 반감되겠죠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서 따로따로 작업을 해줍니다 작업을 두번 하기가 싫은 거죠 귀찮으니까 그리고 그레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내가 밝기는 맞춰 놨으니까 그레인은 그냥 낮춰서 쓰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밑에 이게 이미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레인이랑 이게 합쳐진 상태에서 이걸 내린다 그럼 이 밝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거죠 음. 여튼 오늘의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아, 역시나 링크를 하단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고정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고정이 끝나면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본인 연습으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꼭 저한테 보내실 필요는 없어요 자,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고 내일부터 계속 새로운 사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